태상 내가 쌤이다소개드릴게요 뭐하시나요? 파트예요 태상아! 디 태상! 이봐 커플이네요 <웃음> 어. <웃음> 이름은 개환장파티 그냥 환장하고 오늘 맛있는거 먹고 궁금한거 물어보고 강아지들도 가족이니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파티를 합니다 응, 우리 한번 우리야 아! 오늘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네, 네, 코침물도 너가 <웃음> 오늘 1등 할것같아 오늘 베스 드레스 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. 네. 우리가 1등 할것같아 맞아. 난 너가 1위 후보라고 본다. 방탄의 손. <웃음> 안녕. 어디서 온 누구야? 아니반니 안녕. 빼로. 광교에서 왔네. 빼로. 몽실몽실하네. 어디서 온 누구예요? 만땅이 네. 행운 만땅이 행운 만땅이 이가이가 아, 반이야. 반이야. 가자 기다려 더일 응. 강아지도 심심하더 그래서 저는 그런 노조보다 음. 이런 거 많이 해달라고 말이드리고 음. 1년 뵈기 전에 그래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세요 어. 안 그러면 나중에 더힘들해어요 지금은 분리불안이 아니라 부정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도 혼자 있는 걸 연습해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분리불안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시기예요 어... 저는 1년 넘어가야지만 아직 국립불안이에요 음... 1년, 2년은 아직은 그냥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할 수있으니 못할 수 있으니. 수 있으니.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아까 방탄이가 했던 것처럼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프론트 아니면 하트가드 브라베토 아니면 응. 어, 넥스가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건 넥스가드 스펙트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나니까 가장 넓은 넥스가드 스펙트라 스펙트 넥스 궁금하면 독구독하시면 한번 요다크스 같은 보는 x 사 x x 나의 개고 나의 이인 나의 트리킹한테 가요자자 귀엽네 글씨가 쁘지 않네 먹는거 아니야? 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보호자님 소감 어떠신가요? 아 너무 좋아해 너아해 <웃음> 직접 사인해 주십 아유 인식이 축하해 고맙습니다 <웃음> 야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뭐예요? 인 인연인데? 인연? 뭐네 설치형 수의사님이 대에나올 때마다 색같이어요 이거 비슷하게 생긴 저요? 거의 1년 정도 됐죠. 1년 네. 거의 이분에 이 어떤... 철샘을 이 자리에... 네, 네 직접 떼고 말고요. 네, 아, 떼고 말고죠 제가 떼고 하다고 했더니 근데? 원장님이 그러면 의미 없다. 뭐 아. 제가 차단 건 저랑 돈 <웃음> 예. <전혀> 문제가 아니라 <웃음> 제 나이를 다니면서 무수한 <웃음> 강아지를 치던 <웃음> <여쭈시던 웃음> 그 프리미엄 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지도그렇습니다맞다이 맞다니 <웃음> <고맙습니다>. 아, <웃음> <두 글자 해드립니다. 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두 친구데표 <웃음> 그, 네. 그, 네. <웃음> <그걸로 웃음> 그 같은데. 만든 거라요 어, 네, 때고 설쌤 뭐 하세요? 세요 설쌤 쓰실 말이 많으신가봐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